핑커캐드에서 3d 모델링 화면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꼭 마우스가 필요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화면을 돌리면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돌리면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해서 볼수 있고요 이 스크롤을 버튼처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시점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3d 모델링 작업을 할때 처음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거든요 우리가 3D 모델링을 하지만 결국 2D 평면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 작업하다가 가끔 이렇게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집 모양의 홈뷰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작업평면이라는 글자가 정면에 보이게 화면이 정렬이 됩니다 특히 화면을 돌릴 때는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도 돌릴 수 있지만 왼쪽에 있는 뷰 박스를 클릭 클릭 네 이렇게 클릭해서도 화면을 돌려 볼수 있고요 아니면 뷰 박스 자체를 클릭한 상태로 움직여서 화면을 돌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보는 화면에서는 집을 만든 것 같지만 사실 화면을 돌려보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화면은 자주 회전을 하면서 360도로 확인하면서 모델링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처음 모델링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작업 화면을 이렇게 크게 확대하고 놓고 보는 게 좋은데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본인의 얼굴이 모니터에 가까이 가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목이 아파요 그래서 이 화면을 최대한 확대해서 가운데 맞춰놓고 보면 좋은데 이 기능이 틴커캐드에는 원하는 도형인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F 입니다 F를 누르게 되면 그 도형이 화면에 꽉찰수 있게 화면의 시점 조작이 됩니다 키보드에 f 키보드가 없는 아이패드와 같은 곳에서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요. 그래서 이 왼쪽에 메뉴가 다 나와 있습니다. f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이 네모난 화면 맞추는 기능이고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확대 축소 가능합니다. 팅커캐드는두 가지 화면 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네, 투시 뷰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를 누르면 정면뷰 또는 직교뷰로 바뀌는데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제 보통 투시 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투시 뷰가 이제 사람이 보는 시선과 가장 비슷하면서 이 3d 입체 형태를 잘볼수 있는 뷰라 하면요 직교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탑뷰로 봤을 때딱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딱 위에서 보면 이 네모만 보이는 게 맞잖아요. 직교부는 그래서 이렇게 탑뷰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수시뷰로 보게 되면 약간 옆면이 보이는 이런 입체 형식으로 보입니다. 어, 크게 어떤 거를 둬야 된다는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네, 투시 뷰이 상태로 두고 사용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한 뷰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